내 맘에 슈슈 내 사랑 큐큐 어째날 러브유 뜨글거리는 맘대롱 골라마로 맘만을 나을랄게에 빛나지 뜨글거리는 달을 돌러싸고불들이 춤추지 꿈은 그린 널 롬에스 떠나는 이 순간에 스마트빛 우린 둘러싼 아름다운 말 롬에스 빛나지 I love you I want you. 밤번 멜로디 출문해 걸어 언제까지 도그날와 함께할래요 바짝바짝빛추 고려 꾹꾸고 잊지 내 마음을 줘줘내 <웃음> 사랑 켜요 <웃음> 언제나 라 o v 조만요